오, 충도님머리 <웃음> 그건 지금 무고 소리야? <웃음> <식으로. 웃음> 또리로리로리로리로리 또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 모닝콜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 언니 어 약속있다며 빨리 <웃음> <말> 시작해 여기 지금 <웃음> <이미 웃음> 한국이지. 정도 한국 같다. 이씨 한국이다. 그려주세요, 아 지금 바로 하는데? 네. 오케이. 응, 정도 스타일로 그릴 건데 일단 정도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니 정도네 나는? 알지 MBTI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 아니야? 해볼 수가 없다 <웃음> 근데 컨셉 좀 과한 것 같아. <웃음> 정도 컨셉 좀 과한 것 같아. <웃음> 재밌겠다. 해보자. 네. 말이 많아진다. 전자. 방해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린다. 손가 어? 대로 할 거임.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각자 이렇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알아서 하고 와야지. 끝까지 알려줘야 돼? <웃음> <웃음> 가끔 그런 소리 듣지. 음, 정도 꼰대 설 저희가 <웃음> 이으로는 ESTP라는 ESTP. e s t p 뭐야? estp 아이의 특징이 겁이 없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다른 유형에 비해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웃음> 청소년기 소위 일진, 양아치의 비 가장 높은 유형이다 <웃음> 나도 깜짝 놀랐네? 타인이 정해준 도덕적 잣대가 아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정한 도덕적 잣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한다 음, 그렇지 남의 말들 필요 없지 그럼 너무 무서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나도 소름끼치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지금야 뭐야 무서워 왜, 뭐야 <웃음> 어느정도 그리셨나요? 한번한 명에. 어느정도 그렸는데? <웃음> 우 그래도 최대, 최대 좀 빨리 잘 그리지 않았어? 그래 잘 그리셨네 색깔을 좀칠해봐야지 이제 감독님 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허 그렇지. 날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좀 있지 내 문신 중에 뭐다 마음에 들긴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등에 있는 봉황이 참 마음에 들어. 작업하는데 오래 걸렸거든. 항상 피와 함께하는 삶은 어떠신가요? 어, 뭐랄까? 피, 항상 피와 함께하는 삶. 항상 밥 먹지 않아? 응. 항상 밥 먹는 기분이 어때? 그럴 생각 안 하지? 그럴 생각 없는데? 마음 <웃음> g 안 i 는거어 o b 참고 살아? e 대처럼 울고 싶던 순간 not sure if you're going 이 o be a b l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완전히 이 계획에 실패한 거야 그럴 때 울고 싶지 다 t w 버리고 싶지 자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은 없어 요리하고 싶어 요리요? 응 음. 혹시 어떤 요리 해보고 싶으 그냥 맛있는 파스타 파스타? 응 음. 빨간색 파왜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저희 빨간색을 좋아하거 같아요 크림 파스타 제일 간단한 건 총이지 귀찮으니까 근데 가끔씩은 이제 손 돕기가 편해 음. 하던대로 이렇게 평소에 하던대로 여기 손을 여기다 잡아야지 여기 잡고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양파 양파 를하시자 상객사왔습니다 나 음... 나의 누런이 여기 스케일링이랑 화이트닝을 받았어 어, 나도 이거, 저기, 늑대 사연 보니까 내 이가 그렇게 누는줄 몰랐지. 설명. 일단은, 이 용은 나를 상징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곳은 항상 피가 있었지. 비린내 나는 푸드가를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노래 부를 때마다 여기 밀어볼 날아 올라라 주차 그거 나는 항상 그 누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구름 하늘에 내 머리가 닿아있지 여기에 내 동생 피닉스를 그려줘야겠어 와, 잘 그렸다 진짜 날라다니잖아 오! 종두님 머리.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같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잠깐 타임. 그러네? 음, 생각도 못했네. 아 얘는 내 동생이 아니라 나야. 내 등이 있잖아. 이따가 음. 남아. 항상 <웃음> <웃음> 할말 있으니까 그냥 남아. 여기 연장 챙겨 하트. <웃음> 스윗하게 얘기했지. 연장 챙겨. 정도의 시그니처 이거지. <웃음> <웃음> <웃음> 엄마, 내가 이렇게 인색해서라. <웃음> 엄마. <웃음> <웃음> 아 준두 씨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서인국 씨 들어오시면 준두 씨 오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할로윈이잖아. 어나나 아, 나 서인국이잖아. 네. 다 <웃음> <나> 뭘로 하냐? <아야? 웃음> 일단 한번 해보자고. 오늘의 TMI가 있으신가요? 오늘의 TMI 아 오늘의 TMI 오늘 유튜브로 올렸거든. 봤어요. 어 그거 올릴지 말지 고민 엄청했어. 그냥. 아니고. 핸드폰 잠근하면나 그거야. 지금보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야? 와 진짜 예상치 못한 장군 하면인데요? 혹시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무엇이?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갤러리 제일 끝에 있는거한번 <웃음> 너무 오래 자 그래? 하늘 찍었어 아니 한 주말에 비가 왔잖아 주말에 비가 왔는데 그 전에 하늘이 진짜 예뻤어 와 되게 하늘이 이쁘다 해가지고 사진으로도 찍었어 알람을 맞시나요 나? 진짜 중요한 스케줄 할때 그럼 그 알람 음을 한번 들려달라고 하시는 거 알람 진짜 기본인데? 또리로리로리로리또리로리로리로리 어떻게 확인해? 알 알람인데 들어가는 거 이거, 이거 벨소리인데나? 어? 공개를 벨소리 하는데? <웃음> 아니 나 이거 진짜 바꾸고 싶어. 소리요? 어.. 소리요어따리라리라라라라라라리라라라라라라침좀 짜증나게 일어나야 라라 모닝콜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일어나라라라라어라라일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스킨케어 루틴이 있다면? 와.. 나 스킨케어 없어 나 그건 진짜 없어 아니 그니까 그냥 그거야 한 번에 하는 거 올인원? 어 올인원 그것만 써귀찮아서못써 향수? 템버린지지 나는 약간 더 우드한 걸 좋아해가지고 좀 우드한 걸 좋아해 톰포드도 많이 썼고 내가 제일 많이 쓴건 톰포드야 오드우드라고 톰포드를 많이 쓰고 막 그랬어 좋아하는 과자? 가 좋아하는 과자? 나 그거 좋아하는데 그... 롤리폴리 롤리폴리 알아? 롤리폴리 좋아해 라면? 진짬뽕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약간 살뺄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파게티가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짜왕인가? 음. 짜왕의 겉면이 있어. 난 이번에 느꼈어. 아 겉면이 더 식감이 더 좋구나. 그리고 살도 좀덜 찌고. 그럼 음, 좋아는 음료는? 음료 무 제로 콜라지. 아 얼마 전에 웰치스 제로 있길래 먹어봤거든. 맛있어. 제로 요즘 제로가 많이 나와서 나 요즘 너무 행복하잖아. 제로 사이다, 뭐 제로 웰치스, 제로 콜라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행복해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 그런 구분 할줄요나좀 자신 있어 아, 진짜요? 할수 있을 것 같아 저희 다음 어정아요아다 어. 했어 어? 너무 잘했잖아 진짜 위에는 뭐예요? 할그곰곰곰 곰? 곰 그냥 나 그리고 뼈야 뼈는 할로윈 나상처 받아. <웃음> 와 진짜 먹박 <웃음> <맞아요. 웃음> 먹는 걸로 밸런스 게임을 좋아. 음. 찍먹 아나 찍먹이지. 프라이드 대양념 프라이드. 꼬들면대펴지짐꼬들면 꼬들면. 꼬들면. 밀떡 대 빨떡. 아 민초라면 뭐라고? <웃음> 차라리 콜라밥이 낫지 나 먹어봤어 콜라밥이요? 어, 응 어렸을 때안 해봐? 응안 해봤어요 응. 나, 나 진짜 어렸을 때 콜라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에다가 부어가지고 말아먹어봤어 아 근데 먹어봤는데도 민초라면보다콜라가응 응. 민초라면? 어우! 밥집을 축하하자 먹 어어 음 내가 어, 노량진. 노량진 수산시장. 수... 수... <웃음> 노량진 수산시장. 거기 이제 가을이잖아. 전어. 전어구이 전어회를 추천합니다. 거기에 소주. 그러면 마았던역중 가장 최애 캐릭터는? 최최 최애. 최애. 가장 최애. 매번 바뀌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진짜 종두가 내 체이가 될 수도 있다, 진짜로. 그러다가 멸망 보면, 어, 그치. 차, 멸망, 하, 제 멸망이 최고지. 하, 잘생겨 나오고 관리도 열심히해가지고 그래도 좀딱 생각하면 그래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쇼핑왕 루이의 루이가 좀 인생 캐 까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다 그냥 다내 새끼니까 인생 캐 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좀 귀여운 게 약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생각하는 마인드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귀엽잖아 음. 음.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만나보고 싶은 캐릭터는? 실제로? 네. 멸망 멸망 만나서 손으력좀 달라고 했네 <웃음> 다 했어 그리고 내가 이거 적었어 여러분들 유튜브 서인국이 많이 쳐서 <웃음> 구독과 좋요 알러버튼 <웃음> <웃음> 편집하지 마뭐이렇할 거야 이제 주전 렌즈도 받았는데 아이고 고생 <허술> 많았네 <웃음> 어, 너를 좋아해 오늘은 내게 말할래 어 이걸로 모닝컬 하면 되겠다 다 했어 뭐 그려졌어? 응 원래 디테일 작업이 제일 어려운 거 알지? 어? 서인, 서인국을로겠다응 응. 서인국이라고 적으려다가 서인국이라고 적으려다가 이름이니까요 맞아 변승향냥 나! 서인국이 서인국이 유튜브 서인국이 <웃음> 구독, 좋아요, 알라보 <웃음> 끝났어? 이제 이거 하러 가시죠 가로 가셔야 돼 가자 네저 지금 방금 들었는데 이거 만든 거를 프레임 이거 프레임을 저기 뭐야 저기 인생 내 컷을 찍을 수가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내가 찍고 이걸로 이제 선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수 있, 하실 수 있대요. 너무 세상 왜 이렇게 좋았어?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찍은 거, 저기 종두 거, 종두 버전 하나, 서인국 버전 하나 해가지고 이벤트에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응모방식은 나중에 따로 이제 알려드릴게요. 응모방식은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어, 스티커 꼭 받아가세요. 오케이? Okay? Mm -hmm. 이잖아서 어떻게? 어. 이거 어떡해? 어머.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 그거. 나이 놈들아 날 따르라. 내가. 응. 잘렸지만 어쩔 수 없지 응. 피닉스는 안 잘렸어요. 연장 친구도 있어 오늘의 미션 끝. 가만도 <웃음> 많이 요고맙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큰일했어? 우리 그림도 그리고 아니야 진짜 한 작년에 종두 끝나고 나서 종두 컨셉으로 이런 귀여운 뽀짝한 거 이거 재밌었어. 좀 재밌는 것 같아 요즘 이 반말 컨셉, 캐릭터 과몰리 컨셉 <웃음> 재밌는요 <것 같아요. 웃음> 저희가 고생하셔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멤버들 <웃음> 뭘거야그니까 <웃음> <웃음> 뭐야? 만들었어? 어. 야 너무 귀엽다. 저저 <웃음> 애가 이렇게. 종두가 배를 갖고 싶어 했잖아요. 어. 배를 탈취하고 싶었었는데 못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어 너무 예쁘다. 이크딱드니까 <웃음>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바람이 웃음> <웃음> 고마워. 어. 고생하셨어응 음, 고생했어. 드디어 배를 가졌다. 난나 이제 한국을 떠날게. 안녕. 안녕. 나 안녕. 간다.